안녕하세요, 조택리그 서포트 발란 진행을 맡은 맹솔일주입니다 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조택리그 서포트 발란 진행을 맡은 맹솔일주입니다 옆에는 북한교회서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큐카드가 어디죠? 어디 있 큐카드? <웃음> 네, 큐카드 아, 다 챙겼었어요. 챙겼으면 아, 사라진 겁니다. 아, 네. 제가 받았었는데, 네. 지금 제가 정신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드렸잖아요. 이번에 깔끔하게 펄럭거리지도 않게 해서 드렸는데. 아, 제가 잠을 좀못 자고 와서. 네, 오늘 3시간 주무시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기 전에, 어, 못올뻔 했어요, 사실. 네, 오늘 20, 자, 방송시간 20분 남기고 도착하셨다는. 네. <웃음> 지금, 지금 상태 아니, 그, 거죠? 그,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아, 자야되는데 하고 누워있는데 네 잔거 같아요, 기분상 기분상 잔거 같은데 기분상 잔 같은데 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네, 그쵸 음... 뭔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잔거 같긴 한데 음... 아닌거 같고 금세 깨는? 지금 괜찮으신거죠? 아 예,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어제 잠 네. 안자고 방송하셨잖아요 네, 어제 잠 안자고 방송했죠 사실 오늘도 많이 자지 못했는데 전 그래도 4-5시간 잔거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아까전에 나잠안 잤으니까, 그 네. 어제, 솔지 누나처럼 방송할게. <웃음> 라고 했는데, <웃음> 빨리 쳐 자라고. <잘하고. 웃음> 잠을 안 자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웃음> 복한기 원탑 방송, 복한기 원탑 방송이잖아요? 속하니까. 아니, 그렇게 막 격하게 반응으로 빨리 발 닦고 네, 자라고. 네, 빨리 발 닦고 자라고. 빨리 쳐으라고 했죠. <웃음> 아, 빨리, 빨리 주무셔야 이제 내일 제대로 방송하실수 그렇죠. 있으니까. 오늘. 네, 오늘몇 오늘. 시간 뒤에. 네, 오늘 몇 시간 뒤에. 그죠? 새벽에. 그렇죠. 새벽도 아니죠. 아침에 잠이 안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침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진짜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어제, 그래서 어제 저도 그냥 앵무새처럼. 네.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웃음> 안됩니다. 맥무대는제거에요맥무대는제꺼는 안 캐리, 캐리 안됩니까? 해설 캐리 안됩니 안돼, 안돼요. 캐리 못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리그 개요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리그 개요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퍼 포지션에 자주 등장하는 챔피언만을 사용하는 것이 규칙이구요. 브라운, 쓰레쉬, 네? 소나, 니달리, 카르마, 브리츠, 크리크, 럭스, 나미, 자이라, 기타 등등의 25가지 챔피언을 사용하게 되고 이 서포터의 선정 기준은 클라이언트상의 있는 주역할군 서포터로 되어 있는 챔피언들과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대회에서 아니면 일반 랭크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서포터라고 인식되는 챔피언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쵸? 8강은 이제 블라인드 경기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4강부터는 그쵸? 3판 2선승제로 진행됨을 알려드리고 네. 블라인드가 아닌 토너먼트 드래프트로 진행되고 이 토너, 토너먼트 드래프트에서 이제 챔피언이 25개 해, 밖에 한 없기 명이 때문에 네벤 카드를 두 개씩밖에 사용할 수 없다 없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배 내버리면 너무 적어지니까요. 선택 고기. 네. 아, 아 제가 잠을 별로 못 자고 온게 티가 나네요. 아니에요. 지금... 말이 좀 꼬여 이게. <웃음> 아난 네. 아, 괜찮았어요. 아니 이게 유랑이, 말이 잘... 말이 말이 좀 꼬여 지금. 네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강 대진 한번 보실까요? 전 제정신인데도 이렇게 말이 있다 이러는데요. 뭐. 네 오늘은 칠월 2 2일이니까 오늘은 다바쁜데이 팀과 서벤저스 팀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아니저 다바쁜데이 네, 이런 식으로. 네 다바쁜데이 팀이랑 서벤저스 팀의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어저께는 정신병원 팀이 네, 깔끔하게 그렇죠. 2승을 가져가면서 정신병원팀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네 오늘은 답답본데이팀이 최저티어팀이었죠. 사실 4상이 올라올거라는 예상을 안했었는데 정말 진흙탕 싸움 끝에 그렇죠 정말 그 끈끈한 1시즌1부터 <웃음> 네. 같이 게임을 해왔다는게 느껴지는 그 끈끈한 그죠? 진흙탕, 그 끈끈한 그그 진흙탕. 그 끈적이 같은 막 너도 늪으로 떨어져라 이런 <웃음> <거>. <웃음> <웃음> 아네. 이런 경기력 보여주면서 네.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그쵸. 오늘도 역시 코티아 팀을 잡고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할 수가 그쵸, 없습니다 할수 밖에 없죠 그렇죠. 티어가 전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벤져스 팀 같은 경우에는 펠다 선수의 갓썰게 갓썰게 1레벨의 전멸 아... 자랑을 하면서 전멸! 나 전멸 있다! 이거게 자랑을 해서 저가막 피우셨거든요 그렇죠. 레오나의 전멸을 빼고 그쵸. 그 쌈버프를 르블랑에게, 르블랑에게 주고 주면서? 르블랑이 하드캐리하는 그런 그쵸. 그림을 만들어 내. 만들어내면서 갓썰게 갓썰게 그죠 갓 갓 카르마, 갓 갈르마, 갈르마, 갈르마. <웃음> 네, 갈르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설계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네, 되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 그러면 오늘 또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벤트 설명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퀴즈 이벤트가 있는데요 조택매니아포럼에 방송중에 나온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GTX 750D5 1기가 제품을 드려요. 이거 와, 롤, 롤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그래픽카드죠. 방송중에... 정말요? 네 좋은 그래픽카드에요. 750이면 지금 그거에서는 그거였습니까? 메인... 메인 그거였습니까? 뭐뭐 그거 뭐 아니 텐닷네 <웃음> <메인, 메인 스트림? 웃음> 그,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이제 방송 중에 찰진 드립 재미있는 드립을 올려주신 두 분께 이제 방송 중에 언급되지 않아도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선물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뽑아서 선물을 그렇습니다. 해드리고요 또 저희 사인이 담긴 저희 비루하지만 저희 중계진사인이 담긴 엔비디아 마우스 장패도 굉장히 큰네 굉장히 큰 장패도 드리니까요 네, 많은 응원과 드립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번주 발표 그냥 깔끔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번주 마우스패드 당첨자는 시칼든 요리사님 썽드님 그리고 퀵뷰 당첨자는 우커즈님이신데요 이제 경품 발송이 조금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페이스북 이벤트도 짚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페이스북에서 팀원들 이제 팀원들 그 소환 네. 네. 팀원들 소환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희연 팔찌를 초점을 통해서 팀원들 전부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 넘어가기 전에 화면 넘겨주시고 네. 마우스 패드 한번 보여주고 가시죠. 아, 그럴까요? 네. 짠, 이거 열심히 썼거든요. 자, 이 마우스 패드고요. 여기에 이제 키보드를 올려주시고 네. 마우스까지. 동시에 올릴, 수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마우스 패드입니다. 네. 어, 사인이 제 사인과 함께 여기. 또제 사인 놀리시라고 그러자. 여기 산똥산. 예쁘잖아요! <웃음> <웃음> 예쁜 사인. 근데 네, 이거. 이게 마우스 패드예요. 네, 그림 같은 정말. 사인. 네. <웃음> 좋은, 네 좋은 장패들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너무 크고 아무도 안쓸것 같지만 네. 써보면 굉장히 편하다는 네, 거 좋아요 저도 쓰고 네. 있어요 회사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집에서 쓸 예정입니다 네 쓰겨드릴게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노력하는 걸로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벤트 설명은 간략적으로 끝난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게임 들어가기 전에 영상 안볼수 없잖아요? 안볼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은 안볼 겁니다. 어,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 안 보시나요? 네, 안볼 <웃음> 겁니다. <웃음> 아, 그러, 그렇게 됐어요? 네, 정말, 정말 안 보고 그냥 아,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인업부터 보면 될까요? 네, 라인업 보도록 하죠. 네네. 네, 다 빠쁜데이 팀이 왓슨 선수, 알로 선수, 뭐 휴강. 휴강 선수, 쌀밥, 네. 핏, 바구니 선수, 리프트, 아무거나 선수, 서벤져스에 뭐 설명해 주시죠. 셀다 선수, 네, 질겜 유저, 홍성춘 선수, 미드를 달리는 소녀, 세계 3대 무햄물 불모, 그리고 신곡, 네, 이렇게 선수 라인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답답분데이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저티어라고 볼수 있겠죠? 서벤스팀 네. 상대적으로 저티어이긴 하지만 시즌1부터 같이 게임을 네. 계속해서 즐겨온 그런 친한 사이라고요. 해 그래서 저번 경기에서도 아, 보여줬듯이 좀 끈끈한 그쵸? 팀원 간의 믿음.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팀 파이트에서 팀 워크가 네. 빛이 났던 팀이고 그쵸? 서벤져스 팀은 뭔가 그냥 좀 무난하게 이긴 느낌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네, 그 중에 그 중에 뭐 하나 굳이 꼽자면 페다 선수의 설계를. 네. 뭐... <웃음> 그 정말 깜짝 놀랐죠. 다시 그걸 돌아보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업을 모두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뱀픽 하면, 네, 넘겨주시고, 네. 네, 뱀픽 준비되면 바로 넘겨주고, 네네. 네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됐고, <웃음> 쏘세요. <웃음> <웃음> 자, 뱀픽이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세 개가 벤 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두개 카드가 이제 유효 유효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첫 배는 그냥 뭐 네, 그렇죠. 카르마를 변하게 되면 이제 유효 변이고 마지막에 그냥 쓸데없는 걸 변하겠다. 그렇죠. 하겠다. 마지막에. 자, 잔날를 변을 하네요. 지금 채팅창 보고 있어요, 여러분. 채팅창 많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서포트전에서 잔나가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일단 잔나를 금지를 했다는 건 어쨌든 유효 금지를 시켜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자, 남이 잔나, 카르마르블랑을 벤을 하면서 마지막 벤은 이제 쓸데없는 벤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렌, 갈리오, 갱플랭크, 뭐, 니달리. 네, 많습니다. 자, 갱플랭크 벤을 했고요. 미스포춘까지 벤이 되면서. 네. 자, 룰루 살아있고, 쓰레시 살아있고, 니달리 살아있고 어 굉장히 좋은 픽들이 많이 살아있네요 모르가나로 살아있구요 네. 잔나미는 뭐죠? 잔나나미 미스포츠 아잔나이라고 한겁니까? 아, 반응이 리액션이 좀 별론데요? 아뭐보고써있 사람들이 막다아 <웃음> 진짜요? 아, 잔나미란 아이디가 있어요? <웃음> 월 원치, 원치 의도자는 이거는 하게 됐네요 자 네. 럭스와 모르가나 저 폭킹 조합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이미 많이 보여졌죠? 네. 럭스와 모르가나 카르마가 없을 때는 원거리에서 대항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강력한 폭킹 조합인데 룰루와 알리스타 알리스타가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저 폭킹 조합을 네 순간적으로 파고들어서 폭킹을 할수 없게 진영을 와해시키고 뭔가 끊어먹는 조합 아, 뭔가 의미가 있네요. 지금. 자, 벨코즈가 픽이 되면, 룰루와 벨코즈면은 또 꼴리지 않는 아, 원거리 그렇네요. 스킬을 확보하게 되죠. 벨코즈가 확실히 그 원거리에서 그 레이저 쓰는 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결혼명을또 맞추고, 그죠? 아, 볼리베어가 아, 다시 한번 아. 등장을 하면, 폴리미 굉장히 단단하고 든든한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그그 8강전 게임에서도 볼드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마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아 니달리도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탑에서 이길 수 있는 캐릭터가 없다 네. 이런 평가를 받는 챔피언인데 니달리와 볼리베어까지 라인업이 완성이 되면 확실히 좀 쉬... 라인 구성이 음... 강력합니다 미드에서 모르가나나 네, 럭스 둘 중에 아무 챔피언이 서, 선다고 해도 정말 쉽사리 킬이 따지 이 않고 기회를 잘 만드는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미드를 안정적으로 가고 탑 위주로 볼리베어와 탑 위주로 갱킹을 보면서 강력한 라인전을 보유한 니달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운영을 아, 하게 되면 확실히...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럼 라인전에서 확실히 보라팀이 좀 세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 탑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많이 갈리긴 할 음. 건데, 지금 서포트 대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픽으로는 확실히 니달리를 마크하는 챔피언은 라인전에서요? 없다고 봐야겠죠. 음, 네, 알겠습니다. 그기서는 애니. 애니를 가져갔나요? 자, 순간적으로 원거리 포킹 챔피언들에게 스턴을 넣으면서 이니시에이팅을 하고, 네네. 뭐, 그 뒤는 룰루와 벨코즈에게 맡기는. 음. 애니도 나쁘지 않은 픽이죠. 그죠 애니가 리그 확실히 스턴기가 한타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타 조합 자체도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파랑팀 봤을 때... 어... 자, 네, 다시 한번 말파이트가 등장을 하는데 말파이트가 니달리 상대로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것 같고요. 그쵸. 자, 이왕이면은 미드 말파의 탑 룰루? 리드얼파이 <웃음> 탐룰로 그런거 나면 재밌죠? 탐룰루 정도면은 니달리랑 할만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할만합니다 탐룰루 네, 들어보기만 했어요 한번도 본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는 게임하면서 이제 별로 하기 싫을때 그냥 캐리 받고 싶을때 <웃음> 캐리 받고싶을때 탐룰루 가시는겁니까? 나이도만 내 라인만 난 지키겠다 그렇죠 캐리 받고싶을때 탐룰루하면 정말 꿀입니다 꿀 꿀입니까? 나머지 라인들이 다 터뜨려주는 그렇죠. 지키고만 그라, 있고 그라가스 살아있을 때 탑에 그라가스 서, 선픽해서 가면 되고요 <웃음> 그라가스 죽었을 때 롤로 픽해서 가면은 꿀입니다 꿀 꿀입니까? 지금 자 어, 네. 지금 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네 볼리베어가 마법 방어력 위주의 아이템 세팅을 하면은 한타 조합이 아무리 좋아도 볼리베어가 죽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럭시, 럭스 럭스 실드 뭐 모르가나의 블랙 실드 받으면서 이달리 힐을 받으면서 정말 죽지 않는 볼리베어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빠르게 점화를 걸면서 이제 치유랑 감소를 시키고 뭐 모렐로아든지 그런 네. 아이템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한번더 치유 감소를 시켜서 잡아내는 모습이 필요할 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조합을 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이제 밸런스가 맞는 조합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 확실히 양팀 모두 컨셉은 비슷합니다. 보라팀, 음... 퍼플팀 같은 경우에는 서벤져스 팀은 원거리에서 견제기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네? 일단 뭐라도 하나 맞으면 살아 남기 힘듭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이제 블루팀, 다파플레이팀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이니시에이팅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렇죠 지금 네, 생존기가 없는 네. 모르가나, 뭐 블랙실도 반응 못했을 때 이고요. 네. 네, 모르가나, 럭스, 그리고 자이라 같은 챔피언들이 순간적으로 이니시에이팅을 당해서 궁극기 활용을 못하고 죽는다면 한타가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죠. 아, 그렇네요. 굉장히 컨셉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되게 컨셉이 확실한데 파랑팀에서 저중에서 뭔가 스턴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 잘못 걸리면 확실히 녹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이라의 궁극기. 음 아무래도 다 들어오는 인파이팅하는 챔피언들 때문에 자이라가 궁극기를 활용해서 순간적으로 범위 한번 진영을 와해시켜 주면 네그 다음부터 연계되는 한타가 퍼플팀 서브벤트리하게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자이라를 선택을 한건 지금 파랑팀의 조합을 보고 대응픽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선택한 픽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남이 아니면 자이라가 굉장히 좋겠다. 남이 아니면 자이라가 그 카이팅이라고 하죠, 소위 들어오는 챔피언들 을 상대로 밀쳐내면서 네? 싸게 굉장히 좋은 챔피언들인데 남이를 자체 배을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자이라를 선택한 자이라 모습이죠. 선택한 모습. 괜찮은 픽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자 이제 네? 라인업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고. 네. 알리 정글대볼베 정글 탑에는 정글, 니달리대 발파이트. 자. 아무래도 미드는 롤 아니면은 벨코즈가 갈것 같죠? 네. 바텀에 그쵸? 애니와 플러스 알파가 가게 <웃음> 될것 같습니다. 스펠 조합을 보아하니. 미드에 벨코즈가 갔을 때는 좀 재밌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겠네요. 어떤 그림이요? 어 서로 레이저 쏘는 그림? 네. <웃음> <웃음> 재미없나요? 아 <웃음> 제가 대학생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아둘 중에 한 명만 좀 일방적으로 때리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아무래도 아, 서로 아, 원거리에서 수 있겠네요. 네, 원거리에서 아, 때리기 때문에 뭔가 음. 스킨샷 맞으면 이때다 해서 빠바바바박 꼽지 뭔가 서로 이렇게 막 영혼의 막 그런 영혼의 그렇겠네요. 막 레이저 교환 이런 건 없을 음.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겠네요. 네, 머리에다가 오늘 핀을 꽂았어요. 자, 이제 잠깐 해석 카드로 <웃음> 넘겨주시고요. 네네. 자, 핀, 어, 리본, 네. 네, 리본 자랑하셔야죠. 네, 오늘 네, 꽂고 나왔습니다. 아무, 딱히 보이시진 않겠지만. <웃음> 네, 핀을 꽂고 나왔다는 거. 자,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웃음> 네. 초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후반에는 한타에 어떻게 진행이 되든 될 수가 있지만 야 아무래도 확실히 티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에서부터 무너지면 확실히 게임 자체가 뭔가 한타를 가기도 힘들고 뭐 드래곤 먹히고 바로 먹히고 글로벌 골드 막 이리저리 스노우볼 굴러가고 하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잘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아니면 은 역으로 키를 만들어내서 그죠 게임을 어느 정도 유리하게 리드를 하고 시작해야지 그쵸? 저 티어 팀이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높아지는 거구나. 거죠. 그래서 알리스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리스타 그러면은 좀 카... 역할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할까요? 알리스타 정글은 갱킹에 목숨을 거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쵸? 갱킹으로 저생존기 생동기, 생동기 별로 없는 저 챔피언들을 상대로 갱킹으로 뭔가 이득을 많이 보면서 게임을 리드해 나간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지 많이 답바쁜데 팀이 좀 그쵸? 리드를 할수 있죠. 그쵸? 어... 반면에 이제 서벤져스 팀 같은 경우에는 원체 라인전에 강력한 챔피언들을 많이 뽑았고 네. 안정적인 픽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안정적으로 초중반에 압박을 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그냥 라인전을 하고 거기서 이제 높은 티어 실력차를 발휘해서 안정적으로 라인 운영을 하되 원거리 포킹 챔피언이 많다보니까 네. 멀리서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압박을 해 나가는 이런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노우볼은 굴러가고 맞아요. 3타워 1차 타워 다 밀리게 되고 뭐 드래곤 먹히고 그냥 쌩끈 하는거죠 네. 네. 네, 자연스럽게 게임이 끝나는 네. 그런 그림을 그리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다빠뜨는 데이 팀은 네. 어쨌든 라인전 단계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잘 버티고 그렇죠. 그죠? 잘 버티고 스노우볼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한때 때는 확실히 다이아티어들을 상대로도 뭐 호흡이라든지, 뭐 타겟팅이라든지 뭔가 꼴리지 않고 오히려 더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라인전. 우선은 라인전입니다. 그죠. 일단 그러면 이제 영상 하나 짧게 보고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만 봐도 여기서만 봐도 다이아 예쁘네요 테두리요? 네 테두리 없으신가요? <웃음> 네저 테두리가 없어서 지금 너무 부럽네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니달리 역시 탑에서 요즘 대세인 도란검으로 시작해서 3일째 이후에 좀 빌드가 갈리긴 하지만 뭐스태틱이라든지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쵸 빌드를 가는 그런 빌드를 사용할 것 같고요 확실히 네. 리달리가 AD 위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데미지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쵸? 데미지 팀에 AD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크죠 마방템만 올릴 것인가 바오력 아이템도 바, 올려야 하는 것인가, 것인가. <웃음>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확실히 팀의 AD 비중 있는 챔피언이 하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상대편이 또 어떻게 템을 가게 만드느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그렇죠. 같은 비용으로 어떻게 이 템을 구성을 하게 하느냐. 그리고 왓슨 선수의 룰루 원딜. 자, 룰루 원딜. 네. 양팀 네. 모두가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AD 비중 있는 챔피언을 하나씩 선택을 해 두고. 네. 나머지는 어느 정도 구성 자체는 비슷합니다. <웃음> 들어가 확 치고 들어가는 챔피언 세 마리와. 세 마리? 세 마리? <웃음> 네 세.. 세, 세, 세 챔프왕 아니 동물이라서 마리가 <웃음> 지금 여기 애니는 사람인데? 쟤도 동물로 치지 뭐 그래 사람도 동물이니까 <웃음> 네 아무튼 네. 전멸이 빠졌죠 네 배다 선수 또 이제 1레벨부터 전멸을, 전멸을 사용하면서 네. 하지만 이번에는 빠진 전멸이 없어요. 그런데요, 팀에. 아, 근 팀에 빠진 전멸이 없어요. 이건 또 어떤 설계라고 갖다 붙일 수 있을지, 경기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재밌겠네요. 저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 네, 전멸이었다면. 굉장히 자, 그리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거두면, 룰루 원딜이 굉장히 트롤 같지만, 랭크 게임에서도 저도 종종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원딜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틸리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뭔가 그, 코어 원딜러들은 못 느끼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기획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원딜 포지션에 어느 챔프가 갈까였지 습니까 네. 그때 룰루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죠. 룰루가 굉장히 좋은 원딜러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픽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미드에서는 확실히 자이라가 라인을 빨리빨리 밀면서 압박을 잘 해주고 있고요네 지금 벌써는 벨포즈와 흐소 네 무르가나가 전전해주는 아, 모습 역시 미드에서는 라인 푸시가 빠르면은 장땡입니다 <웃음> 자 빨리 밀고 2렙 네 이제 경험치 먹으려고 하면 한 대씩 톡톡 때리고 톡 때리고요 그죠 2렙을 먼저 찍냐못찍냐가중요하다습니까 그렇습니다 탑에서는 말파이트가 경험치 하나만 주십시 하면서 절하면서 먹어야 돼. 하, <웃음> 한, 한 입만. 네, 저게. 티 먹을게요. 전체적으죠 소위, 소위, 이제 상성이 너무 안 좋을. 자, 봤에서 이거. 어디서 이거 어디서 아, 이거 킬 나와요. 아, 역시. 아, 아, 아. 자, 고티어의 무서움을 음. 보여주는 라인전에서부터 지금 벌써. 와, 아, 지금. 천 골드가량이. 2렙 킬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벌써부터 골드 차이가 벌써 한천 골드가량이 나고 있는데, 확실히 티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귀엽게? 야, 뭐, 각도가 스킨 연계가 너무 좋다 야, 좋죠. 각도가 진 매섭습니다 야, 깔끔해요, 깔끔해요 깔끔하죠 자, 탑에서는 아직도 1대 14 자, CS 1대 14 2대 14가 됐네요 그렇네요 자, 3대 14 확실히 이제 절하면서 받아먹는 거죠? 이렇게 받아먹을 인사는... 때도 하나, CS 하나당 한 대씩 교환, 트레이드 <웃음> 허락받으면서 먹어야 되죠? 지금 네. 전체 트팅방에한 입만이라고 써야될 써야 판이에요 아, 굉장히 안타깝죠. 아. 자, 알리스타가 뒤로 크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알리스타가 뒤로 크게 한 바퀴 뒤로 크게 한 바퀴. 동남 바퀴. 아직 눈치 못 챘거든요, 리달이. 아, 간다. 아, 저렇게 아, 난 맞아요. 여기로 도망가 여기로 도가나요 자, 와드를 벗고 자, 볼리베가 볼리베가. 볼리베가 도망갔죠, 자. 아, 근데 야, 근데... 이거는 동물끼리 동물 동물동병... 농장 자, 이건 그냥, 네. 어, 애니까지 와서, 아, 애니 스턴이 없어, 스턴이. 스턴이 없어서, 못고 아, 전멸이 아, 없는. 거진요. 전멸이 없는 니달리인데, 아 스턴이 차징이 안돼 있어서, 자, 이거는 자이라까지 오면 오히려 불리하게 얻 자, 이거 자이라가 중간 거악 교 교전에서 굉장히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그 자, 니달리까지 그러니까 있죠. 자, 애니 교전합니다. 그렇죠, 쌍버프. 아. 야, 그렇다. 굉장히 이득 많이 아. 봤어요. 아, 이거 설계입니까? 자 <웃음> 아까 유인을 한거거든요. 좋은 이득봤어요. 자 이거는 확실히 그 1렙 전멸가면 상관없는 좋은 설계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자 들어와 들어와 하면서 이제 야옹야옹거리고 있는데 네, 쌍부터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정말 막상 들어오면 딱히 할건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도망, <웃음> 그 도망가면서 괜히 약올리는거 있잖아요. 일단 모션을 해주는걸로. 네 니달리들은, 니달리는 또 저거하려고 니달리하는겁니다. 그만하세요. 약올리려고. <웃음> 당연하죠. <웃음> <웃음> 영상도 그런 거많지않습니까 이빨리가 막막되개막개피로 살아가는 거. 왁왁 뭐, 왁. 그 뭐야, 그래서 이렇게 돼피로 살아가는 그림 네.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자 탑에서 페달 선수가 안정적으로 이제 흡혈 아이템을 착용을 하면서 그쵸? 라인 유지력을 굉장히 잘 올려주고 있고. 자, 지금 라인전에서부터 게임 시작 5분 만에 벌써 <웃음> 골드 차이가 좀 나고 있죠? 지금 CS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CS 때문에 벌어진 격차도 있고, 킬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은 적은 차이지만 이 적은 차이가 계속해서 계속 굴러가는 게 스노우볼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스노우볼이. 자, 그렇죠. 지금 위드에서 6레벨 쌍버프 두르고 있는 자엘한테 전멸 없는 애니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요. 그렇네요. 자, 심지어 자이라는 풀스펠이죠? 이거는 갱킹이 와도 오히려 역으로 그쵸, 풀스펠은 쌍붙입니다 아, 굉장히 매섭습니다. 미드에서 자이라가 아이템 하나만 올려도 데미지가 괴랄해 지거든요 네, 지금 괴랄해 보이네요. 저둘이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 보니 자, 럭스 메자이를 올렸고 아, 자이라가 그냥 큰 지팡이를 다이렉트로 올려버리는데 돈이 많죠? 네, 저저 저, 저 아이템 좋죠. 깡으로 저렇게 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저렇게 저는... 뭐깡 쓸데없는 지팡이 짱 좋거든요. 네, 저런 경우에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초반에 이득을 봤으니까 초반에 스노우볼을더잘 굴릴 수 있는 뭐 가면 같은 네. 아이템을 주로 가는 편인데 확실히 미드가는 선수들은 그런 게좀 달라요. <웃음> 그렇죠. 자, 바텀에서, 어. 자, 정지하면 아니고 약 올리는 거였고, 바텀에서는 라인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지금. 지금 모르가나랑 럭스의 스킬 연계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바인딩 바인딩 추가 데미지 추가 데미지 하면서 네 그리고 쉴드 쉴드 아 구성까지 똑같아요 네 구성도 똑같고 지금 한번 잡히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탑, 아까도 킬이 나온 거고요 탑 바텀 미드 모두가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한대로 네좀 힘든 라인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도 펠더 선수가 착하네요 이게 뭐지? CS를 챙겨서 먹고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집을 어. 이제 연속해서 가주면서 네. 말파이트에게 좀 숨통을 네. 튀어주고 있습니다 말파가 많이 답답하겠어요 지금 사실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말고는 할게 없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바, 가장 이상적인 건바텀에 이제 순간이동을 사용해서 바텀에서 더블킬이라든지 혹은 1킬이라도 찾아가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 네. 사실상 바텀에서 라인전이 이미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나오는 게 힘들죠 사실 힘들겠죠 자 이미 레벨 차이도 많이 나고 스펠 차이도 나고 있기 때문에 바텀에 순간이동을 못쓰고 미드에서도 사실 좀 볼리베어가 부담이 되고 시야가 많이 먹혀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셔프로게 순간이동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지금 말파이트에게 가장 큰 족쇄죠 그렇죠 순간이동을 썼다가 오히려 키을 역으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아 골렘 무빙이 좋아요 잘 피해주고 있고요자말파이트 <웃음> 다시 한번 <웃음> 절 모드로 들어갔죠 저 니달리 덫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보입니까 <웃음> 자 그래도 페달 옆에. 선수가 네. 페달 선수가 확실히 서포터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선수여서 그런지 마음이 착합니다 뭐 서포터들은 다 착하잖아요 원래.. 다 때만, 원래 이제 예. 탑.. 원래가 탑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웃음> 저기서 한번 밀렸지 않습니까? 네. 절대 안 풀어주거든요 절대 안 풀어줍니까? <웃음> 숨통을 아주 그냥 네 잡고 어차피 있는 탑에서는 한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네. 게임이 지든 이기든 내라인점만 이기면 <웃음> 게임이 진거 <것> 같지가 않아요 <웃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거 아니니까 기... 탑... 네? 뭐.. 그..시옷..비..시옷? 이... 네 뭐..탑진병자요? 예 어, 그런..그런말이 <웃음> 있는데 그게 네.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라고 들었어요 <웃음> 네 그게 정말 트루예요자아확인잘했고요 <웃음> 네? 확실히 서포터 아, 아 여기서. 자 잠깐만 그 이는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 자, 좋았죠? 자, <웃음> 아! 지금 저저 그렇죠, 이게 말도록 해. 아, 라인풀어 주는 척 하면서 유인을 한 건가요? 혹시 패더 아. 선수가 설계가 자, 바텀에서 환타가 럭스 럭스 럭스 잡고 싶은데 아 궁극기도 없고. 저 화력 차가 너무. 자, 바이딩 아. 들어가는 아, 추가적으로 딜이 나요 아모나! 아모나! 아모나 받아라 네. 자, 바텀에서 이제 알리스타 알리스타 알리스타. 자, 단제 바텀으로 지금 일단 테를 탔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히, 딱히 탑에서 타도 뭐할거 네. 없거든요. 아탑에서 저... 위험해 보여서 이제 잘 탔는데 네. 빠지면 그만이거든요. 그쵸. 지금 일단 안전하게 빠졌고 지금 페타 선수는 계속 드롱을 부리고 있어요. 저 선수 저 하려고 니달리한 거 확실합니다. 확실하니까 <웃음> 확실합니다. <웃음> 굉장히 귀엽네요. 네 저거 어디서 본건 있어서 <웃음> 아 굉장히 귀엽네요 <웃음> 그렇죠 저거 당해보면 짜증나고 나도 에이. 왠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 룰루 웃음소리나 티모 웃음소리처럼 당하히 왠지 짜증나는데 에이, 요, 잡히지가 그치? 않죠 아, 그렇죠 최랍빈의 어, 볼리베어의 아...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게 저 패시브 있을 때 볼리베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죽질 않아요 네 근데 저거 없을 때는 되게 약하고 네 근데 일단 어그로드 끌리면서 죽지는 않는 거 굉장히 유용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그 존재의 의미죠 <웃음> 어? 그러야? 어, 그 그러? <웃음> 존재의 의미죠 그 이상은 삶의 의미가 없는 어글 끌고 안죽으면은 그 개이득이죠 이득이죠 그렇습니다 자, 패다 선수가 라인에서 전진라인을 잡으면서 네 자, 이제 절도 못하게 하고 있죠 네 자, 싸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뒤로 향할 수밖에 없는 아 점프거리가 말도 안됩니다. Q가 적중하게 되면 점프거리가 750이 되기 때문에 아, 750이 그렇죠. 맞요 800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의 사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 말도 안되는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죠. 하, 답답하네요. 지금 지금 바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할수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없죠. 털도 어딜 디 타도 뭐 이득도 못 보죠. 지금 계속 라인은 밀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라인전도 답답하고 라인도 답죠 미드, 탑, 바텀 라인전 터지면서 내네 라인도 터졌는데 어할 것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슬프죠. 답답하죠. 아, 자, 위드에서한번 노려보는 건 아니죠. 네. 자, 확실히 휴방선수가 HP가 관리가 잘안 돼있었기 때문에 네. 노려볼 수는 없었고요. 자, 볼리베어가 들어왔고, 요 자, 여기서 시, 그전 오지, 한번 오지, 일어날 수 있죠. 자, 보르가나 오고 있고 럭스까지 오게 된다면 네, 친구 오고 있거든요. 자, 눌려봐. 룰루가... 어! 했었습니다만, 엥? 자, 굉장히 잘 밀어냈죠. 자 자이라가 잘못 꺼어요 허락하면서 아, 자 알리스타 아아 애니 감독 좋았어요 아 근데 잡히지 않고 미들라리스 자이라 자이라 자이라 자이라를 잡아야죠 자이라를 자이라를 일단 잡가내고 자, 멈출 수 없는 팀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아군이 호응이안될때 들어가고 싶은데야 들어갈 수가 아, 없어 아, 데야의 저어 지금, 지금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었는 데는 저거를 의미한 건데 그냥 들어가 봤습니다 되니까요. 자 오늘도 역시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하게 잘 올라가시네요 아네저 방금 저렇게 들어가는거 좋아요 <웃음> 극적인 상황 드라마틱 짜타 이런 생각입니다 아, 아 굉장히 좋네요 목소리가 네. 하이한게 아 그렇습니다 잘 바뀌시나요? 네. 참 <웃음> 지금 숨으시면 안돼요 <웃음> <웃음> 숨으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니가 굉장히 순간적으로 잘 파워되면서 그렇죠? 좋은 이니시에이팅을 하고 결과가 그나마 자큐 맞으면은 아, 아, 아 그렇죠 그 이거 그좀 아프죠. 아프죠. 좀 자. 한 대에서 갔었을 때 있었을 텐데요 지금. 메자이가이 스테이 쌓였습니다. 못 봤죠 못 보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 되게... 건블레이드 밀드를 가도 좋을 것 같죠. 자 바텀에서 네. 순간적으로 인원수가 확 몰리고 있어요. 바인딩 아 받게 되면 바인딩 어, 지금 또잘 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자아적으로안 자, 아, 안자 이거는 그렇죠, 네. 가닐수 없죠 없어요 아, 순간적으로 뭉치는게 확실히 빠릅니다 네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고 응집력있게 지금 한자를 해주고 있어요 아빠 분들이 팀은 확실히 초반에 라인전에서 위축된 이제 그렇죠. 초반 라인전에서 밀리다보니까 플레이 자체가 위축되어있는게 딱 느껴집니다 펠더 선수는 이제 오컬트까지 기술의 건까지 구매를 했네요. 사실 라인 손에서 일단 밀리고 이제 화력 차이가 난다는 걸 인식을 하는 순간 사실 어떤 걸 해야 될지 막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반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뭔가 확실 그이 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네. 설명을 드리면 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웃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탑에서, 아니면 바텀에서, 미드에서, 네. 우리 팀에서 라인전을 이기는 챔피언은 누가 있는가? 네. 지금은 네 없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없습니다. 그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여기서 1대1대1 라인 구도로 가게 되면 당연히 지겠죠? 그렇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뭉쳐요. 그렇죠. 시야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웃음> 네. 시야를 먼저 먹어주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웃음> 팀으로 활동을대마시아가 있는데 자 옆에서 방해가 좋았죠 네지 네. 아, 들어갔으면은 자 이거 아 위험합니다 바이닝 하나라도 맞으면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스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매서워요 지금 자대마시아 그렇죠 이렇게 막 들어오죠 자 볼리베어가 아. 들어오고 있고 알리스타로넣고 아. 아. 알리는 자주단죠자 여기서 레이저 아! 빕! 빕! 짠! 짠! 짠! 짠! 들어가지 않아요 어, 네 들어가지 않는 걸로 좋을 줄 알았거든요. 자볼리비가 넘기겠죠. 위험해. 어, 위험해요. 자바이니피나면멈출수없님 선배님. 떨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지기를 주지아 아, 잡힙니다. 로지게 아, 파안 단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아 이거는 잡히죠. 아 정말 <웃음> 그냥 일방적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 라인전으로부터 압도를 해버리면서. <웃음> 초반라인전 끝내버리고 1차타워 1차타워 1차타워 밀고 드래곤 먹고 스노우볼 올리고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게이죠 그렇죠 이게 고티어가 저티어를 상대할 때 하는 가장 일반적인 승리 공식입니다 저, 이제 저티어가 저거 다하는 입장서 진짜 완전 미칠 지경이거든요 그렇죠 맹솔지 안보이니까 맹솔지 네, 캐스터 이런거 좀 당해보셨습니까? 많이 당했죠 <웃음> 많이 당했죠. 할 때마다 당하는 것 같아요. 돌려깎기도 좀당해 보고. 돌려깎기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어디를 막고 있으면 한쪽이 뚫리고, 어디를 막고 있으면 아... 한쪽이 뚫리고. 한장합니다아 일삼이... 리콜 귀여워. 무슨 131 스플릿? 네. 그것도 환장하죠. 그렇죠. 이제 131 아... 스플릿을 할때 네. 굉장히 좀음 누가 우리 팀에서 누굴막 마크할 수 있는가? 그쵸. 딱히 없다. 딱히 없어. 라고 했을 때팀원모두가 네. 핑크와드를 구매를 합니다. 네, 다막 핑카드 구매를 할수있 어떻게 하면 돼? 핑카드를 구매하고 안정적인 지역부터 확보를 해 나가고, 적 네. 팀이 그 안정적인 지하, 지역에 시야 확보를 하러 올 때, 네. 그 순간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잘라 먹으면서. 일 킬이 나올 때마다 뭐 미드 타워라든지 드래곤이라든지 바텀 타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교환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 킬을 일단 내고, 그러니까 잘라 먹은 후에. 그렇죠. 시야 장악을 하면서. 자, 수고하실 바구미, 수고하실 바구미, 수고하실 바구미, 바구미, 바구미, 바구미, 야, 이거는 아픈데, 아, 이거스턴을 당했고, 멈출 어, 서비스. 서비스. 들어가면서. 자, 잡았어, 자. 저번에 수 없는 들어가면서. 아이돌 같은 거야. 저거는 잡을. 수모르는까지모르는까지모르가나까지 야, 자, 뒤에서 럭스가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라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뒤에서 럭스 자 니달리 자이라 다음에 합류하면 힘듭니다 이거 너무 추격하면 힘들어요 너무 추격하면 니달리가 멀리 점프해서 꽝꽝 꽝 큐. 꽝? 꽝꽝아또 꽝?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어? 꽝야 알리가 아, 역시 네, 단단해요 네 일단은 다시 돌아가는건데 자 알리스타가 역시 굉장히 야. 이번에 사양도 받아서 네. 공급기를 사용했을 때 1레벨 공급기부터 70% 데미지 감소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서포트전에서 굉장히 알리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역시 알리랑 알파가. 네. 네. 저 알리 말파 조합이 성장을 하기만 하면 정말 어우 아, 저 앞이 저저피나오고 저 돌아가요. 성장을 하기만 하면은 죽지도 않고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까다롭지도 않고 그냥 물렁물렁하죠? 그렇죠. 아까 전에도 이제 마크를 해주려고 갔다가 오히려 죽는 모습도 그렸습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고 럭스가 폭탑을 깨는 게 너무 좋은 게 지금 포킹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원거리 아, 아. 원거리에서 창 바인딩 네. 바인딩 쓰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 원거리 견제기도 많고 일단 견제기가 하나라도 적중했을 땐 나머지 견제기들이 그 시점부터는 견제기가 아니라 그냥 킬스킬로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무서워요 들어가기도 이제 들어갔다가 파이팅 같은 거 하나 맞아 잘못 맞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들어가도 못하고 애초에 이제 돌진조합 카운터가 예전부터 연구가 되었던 게 자이라 자이라의 궁극기로 돌진을 한번 무마시키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카이팅을 하면서 뭔가 스네어 속박 빠바방 넣으면서 카이팅 카이팅하면 그렇죠. 굉장히 힘든 경기밖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돌진조합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힘든 모습 보여주는데 일단은 잘 버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야 장악을 해주고 잘 일단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제 골드 차이도 어느덧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네. 이제부터는 자 바텀 2차 타워 남아있는거 하나 마저 밀어내고 바론 시야를 장악을 하면서 바론을 먹은 뒤에 하고 싶은걸 다 해도 됩니다 미드에서 다이브를 해도 바텀 다이브 탑 다이브, 그냥 뭐, 카이팅, 뭐, 포킹,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돼요. 1, 3, 2, 스플릿, 뭐, 아무것도 지금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왜냐면 레벨이 결정적으로 그 골드 차이가 나도 역전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그쵸? 레벨 차이 있습니다. 그렇죠. 골드 차이가 좀 나더라도 레벨이 비슷하고 스킬 레벨이 따라가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스킬 데미지로 그걸 커버를 할그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2레벨 공격기가 있는 챔피언이 서벤저스 팀엔 그렇죠. 세 챔피언이나 있는데 바빠분의 팀에는 1레벨 공격기 챔피언밖에 없죠. 1레벨 공격기가 찍힌 챔피언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네요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CS 차이 도 너무 압도적으로 나고 있고 킬 차이도 너무 압도적으로 나고 있어서. 그렇죠. 처음부터 구매했던 저 스택 아이템들이 지금은 네. 굉장히 많이 스택이 쌓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 럭스가 몇 스택이죠 지금? 지금 책임램 센터가 많아요 지금 이달리도 자 많아요. 이거 포킹 맞으면, 아 포킹 맞으면 안 돼요! 자 하나 막 하나 맞으면은 그게 견제기가 아니라 바로 킬 스킬로 변하는 겁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아까 럭스 들어가고 자이라 들어가 다 들어왔거든요 자 바텀에서 둘이서 포킹하고 있고 탑은 밀고 있고 볼베는 솔드래곤 하고 있고 미드는 자이라가 밀러갑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해도 오히려 압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자제가안 자, 오히려 네. 아, 로크, 지금 애리가 전력이 네. 없어서 수간 작업 파워를 줄지 못합니다. 스워는 있는데. 자, 소울드래곤 성공 신났죠? 네. 야, 네. 대이베. 아, 자, 또파이거 아, 아, 아, 잡. 아우. 아, 위협했습니다 저는 네, 네, 잘피해 줬어요. 자, 모르거나 네, 잡아냈는데 성공을 네, 했고. 대마시아! 아, 저 대마시아가 저하고 스팀하고만 기분 좋거든요. 아, 방금 거는 뭔가 이쁜 대마시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중국에서 온 대마시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웃음> 중국에서 온 대마시아는 어떤 느낌이죠? 멀리서 온 대마시아요? 중국에서 온 대마시아는 유명한 게 있죠 PDD의 띠마스요뭐 <웃음> <웃음> 이런 거 중국에서 온 대마시아들은 좀 강력합니다 오양이 좀 강력한 느낌이었죠? 네, 네. <웃음> 저렇게 해서 죽으면 언젠가 럭스 입장에서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 죽이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럭스가 17스택이 쌓였고 오늘도 자 알로 선수가 뒤로 돌아가서 한번 갱킹하는데 이거 데미지 나올까요 과연? 데미지가 아, 그냥, <웃음> 각도, 어? 어? 아, 일단은 피하는 걸로. 자, 여기서 한번 드르렁 안 하나요? 시야 보이면 한번 드르렁, 아! 안 하네요. <웃음> 파랑 팀의 지금... 자, 바텀 타워를 <웃음> 네.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됐습니다. 이제 포킹 챔피언들이 다시 한번 뭉쳐서 포킹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무기력하게 막다가 죽을 <웃음> 수 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저거 잡혔으면 자, 아리스타이 챔피언 좋아거고요 하지만! 정면. 아! 랩파도 안딱딱해서 아프거든요! 자, 앞라인 전멸했고 뒤에 남아있는 챔피언들이 열심히 스킬샷을 날리고 있긴 한데 저게 데미지가 저게 그게 아니죠! 아, 자, 이번 건 대맛이야 네, 지금 포킹도 너무 아프고요 자, 20스택이 완성이 됐습니다 메자의 영혼 약탈자 방금 거좀 이상했습니다 네? <웃음> 방금 거좀 이상했죠? 방어 좀 이상했네요. 네, 이렇게. <끝> <끝> <끝> <끝> <끝> <끝> 자, 네. 탑 억제기는 페다 선수가 잘 밀어냈고요. 네. 미드도 억제기가 맞아 밀리게 될것 네. 같고 <끝> 이번 경기는 깔끔하게 <끝> <끝> <끝> <끝> 이제는 더 이상 역... 대전 감성은없어보이고요 네, 지금 일단은 너무 글로벌 버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화력 차이가 일단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레벨 차이도 많이 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어, 지금에 어, 와서 이제 다 드는 다 생각은 오, 어, 어, 자 굉장히 파요, 아프죠? 아프죠? 아, 무섭네요 자,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 다음번 경기를 준비할 때 그, 서포 챔피언들 중에서 이제 개인 기량을 많이 타는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미달리 뭐 네? 모르가나 뭐 룰루 이런식으로 좀 개인기량을 많이 타는 챔피언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그쵸? 그 선안에서 잘 다룰 수 있는 챔피언들은 뺏어오는 형식의 그런 뱀픽을 진행해야 조금 더 영리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지금 일단은 잘 다루는 챔피언 뺏어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렇게 저런식으로 카이팅조합을 어우 대마시가 그냥 아라인밀고하셨군요네 아, 지금 럭스 대마샤가 너무 아프고 너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아프죠. 자, 이제 바론도 잡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역시 네, 볼베는 네. 약해요. 자, 페다 선수가 열심히 딜을 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프네요. 한데, 지금 10레벨에서. 네, 페다 선수도 솔직히 말하면 약합니다. 지금. 네. 돈을 굉장히 쓸데없는데 많이 썼어. 많이 썼어. 많이, 많이 썼습니까? 네, 럭스는 이제 20스텍이라도 쌓았지, 4스텍, 2스텍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굉장히 그 가성비 못하는 아이템을 네? 두개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약합니다. 그것도뭐 설계 아닐까요? 네? 설계 아닐까요, 그것도? 뺄다사에서뭐 한다고 하다 설계 같아요. 아, 그냥 갖다 붙이지 마세요. <웃음>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네! 이게. 이게.. 찾았어요? 이게 있잖아 네. 한 번씩 갖다 붙여야지 막 갈라는거지 그렇게 막난발을 아, 그래? 하게 알았어, 되면 알았어 알았어 저 소액이 아닌걸로 인정 자 봐봐 두 마리잖아 두 마리 똑같이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네.. 자.. 지금 이제.. <웃음> 아 지금.. 네! 막 던지는거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던지는건데 딱 던져진거죠 지금 저보다 잠못 주무시고 온거 같아요 아저아저 <웃음> 다섯지가 됐어요 누적 아 이거 데미지가 이게 뭐야 아니 스네어가 스네어 데미지에 반피가 나가는게 뭔가요 778 AP 아 정말 말도 안되는 데미지 지금 스킬 2개 좀 준거죠 네대마시아까지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자 이제는 네 이제는 막을 수가 없죠. 그 와중에 펠다선수는 약합니다. 그렇네요. 자 슈퍼미니언이 챔피언보다 더세 보이고! 그렇죠 지금 슈퍼미니언 세거든요 아파요! 자알리스타 말파이트 사랑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냥 살라고 하면 사네요. 자 우물 안에서 폭행 데미지 반 피싱 나고 럭스 대마시아 기다리고 있죠? 럭스 대마시아가 왔어요! 자, Q, 마지막 널죽어 있다! 아, 이렇게. 자, 경기가 경기, 종료가, 종료가 됩니다.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일방적인 경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경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건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 아, 그반에 그렇죠. 봤었던 이제 이득을 토대로, 라인전 이득을 토대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경기가 진행이 된 건데, 그럼 지금 답답한데 이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쵸? 좀, 안정적인 픽이라고 하는 뭐알리스타 알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픽들을 가져가는데 그런 식의 안정적인 픽보다는 니달리를 제외시키고 룰루를 똑같이 가져오면서 거기서 이제 모르가나 같은 챔피언을 추가를 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라인전 자체에서 안정적으로 네? 운영할 수 있는 챔피언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렇죠. 확실히 니달리 룰루 이런 것들은 밴을 하거나 가져오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라인전에 터지지 않는. 그렇 라인전에 일단은 네. 유지를 할수 있는. 중간 중간에 그 불꽃 같은 유니시에 팀과 한타 설계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그렇죠. 있어서 이길 수가 없는 한타여서 그렇지 그런 능력들을 봤을 때뭐 라인전 단계만 스무스하게 넘기게 되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 아까 한타에서 봤을 때 레드 쪽에서 일어난 교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력 차이만 좀덜 나게 되면 어쨌든간에. 좀이변에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서벤더스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영을 이제 저티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굉장히 목을 점점점점 조여오는 운영을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저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운영이 아니고요 네내 그냥... 라인만 간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네 라인만 갔는데 저렇게 운영이 된거예요 그렇죠 내네 라인만 갔는데그 음. 라인이 다 이기면은 그게 운영이죠 그렇네요 사실 저렇게 라인에서 다 이겨보면 사실 운영을 뭐 딱히 하, 딱히 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운영도 필요없어요 그냥 라, 내가 내 앞에 서있는 애를 두명이서있건세명이서있건 이길 수 있으면 이런걸 터졌다고 하는거죠? 그렇죠 게임이 <웃음> 게임 거죠. 터졌다고 하는거죠 자 네. 아무튼 4강 이제 1경기가 종료가 되는데 네. 서벤져스 팀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1경기 기분좋게 마무리했고요 네. 저희는 2경기 준비되는대로 네. 찾아뵙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